에 사용하던 뭐 토양 미생물 제재라든지 미생물 식물 활성제, 미생물 비료 이런 용어들은 이제 앞으로 좀지양하고요 저희는 이 식물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새로운 캠페인을 어 시작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40여 개국에 저희가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임직원은 한 6천여 명 정도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며 아, 특히 저희 FMC는 그 R&D 쪽에 기술 개발 쪽에 상당히 그 어,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출에, 전체 매출의 약한 7% 정도를 이 기술 개발 쪽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 어, 글로벌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우, 어떤 회서 이전에 나오셨습니까? 아네 저희가 그 작년 재작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쿠도 루엔스 및뭐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캠페인 이름이 ppp 캠페인인데 자왜 우리 저희 fmc 코리아가 ppp 캠페인을 하는지 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에 나가 보면 이 미생물 수많은 미생물 제품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미생물 제제라고도 하고 뭐 토양 미생물제, 바이오 스티뮬런트, 바이오 스티뮬런트 사실 발음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의미가 뭔지도 모르죠. 그다음 또 식물 자극제니 미생물 비료니 이런 많은 용어들이 넘쳐나는데 그다음에 뭔가 통일된 용어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냐? 아, 뭔가 아, 용어를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많은 용어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FMC만의 새로운 한번 그 용어를 정립해 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회사 팀원분들이랑 한 두어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하면 농민들이 이런 미생물 제품에 대해서 좀더 좋은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알고 처리를 할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후보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냐 하면 특히 그 화장품, 식품, 그 의료 치료제 개발 쪽에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이란 용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를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이라는 글로벌하게도 학술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 용어를 쓸까 처음에 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좀 어렵죠? 피디님 보시기에도 마이크로바이옴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 안돼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까 두번째 식물 유산균이라고 해볼까 유산균에 대한 그 여러가지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특히 어, 홈쇼핑 등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이 유산균이라는 용어는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특징균에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뭔가 좀더큰 의미를 포괄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아 이것도 좀 제한적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 이것도 좀 어렵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물 백신 아니면 식물 백신이라는 용어를 쓸까 아니면 식물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사용할까 했었는데 백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바이러스를 어,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충분한 검증된 어,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농업 쪽에서도 바이러스를 제대로 그 예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직 그런 뭐 농약이라든지 뭐 치료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쓰게 되면 또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백신보다는 식물,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특히 뭐 홈쇼핑이나 뭐 광고라든지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많이들 홍보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유산균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어, 일반 대중들한테도 익숙하고 농민분들도 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한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식물한테도 동일하게 이거는 적용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도 저희가 그 국내 어,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해보니까 학술적으로도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접근을 해주는 게 어, 농민분들도 쉽게 그 다가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식물 저희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뭐 토양 미생물 제재라든지 미생물 식물 활성제, 미생물 비료 이런 용어들은 이제 앞으로 좀 지향하고요 저희는 이 식물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새로운 캠페인을 어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식물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요? 자 식물이건 사람이건 기본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휴먼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면 이제 장내에 좋은 그 유익균들이 많잖아요 그런 유익균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유산균이라든지 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을 섭취를 하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뭐냐면 유익균을 투여했을 때 식물이 광합성을 잘해서 당을 분비하고 그 그러므로 그 인해서 토양에 있는 같은 미생물들이 서로 공존하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유익한 미생물들을 다 통칭해서 식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에 있는 나쁜 균들도 많죠 병원균이라든지 뭐 선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죠 이거는 유해균이죠 유해균. 유해군. 그 유해균으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하는 유익균들을 많이 만들어주는게 농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민분들이 네. FMC 농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네. FMC가 과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금 음. 그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FMC가 도대체 뭡니까? FMC는 어떤 회사인가 일단 그 FMC가 약자인데요 그 약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F는 영어로 food, F O O D 식품업을 의미하는 용어고요. 그다음에 M은 뭐냐하면 머신러리 어, 기계. 그다음에 C는 케미컬입니다. 그래서 식품과 기계 화학 이세 개를 다 하는 이제 그런 회사의 의미죠. 근데 과거에는 저희 F M C가 이 푸드 산업 분야 그다음에 머신러리 기계 특히 이제 방위 산업 쪽에 했었어요. 탱크라든지 뭐 장갑차라든지. 그런 쪽을 했었는데 다 이제 지금은 분리가 돼서 다 매각이 되었고 현재는 케미컬 이 화학 분야 특히 이제 농업화학 분야 쪽에 지금 저희가 전문적으로 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 FMC는 어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농업화학 하면 뭐 농민분들 잘 아시는 작물 보호제 일명 뭐 농약 농약에 들어가는 뭐 원료라든지 실질적인 또 농약 완제품이라든지 그 화학 농약 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미생물, 어, 제품이라든지, 미생물 활성제라든지, 미생물 농약이라든지, 뭐,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이제 작물을 보호하는, 작물 보호 쪽에 저희가, 어, 선두 기업이고요. 한 연간 매출은 뭐, 국내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조에서 6조 정도, 전 세계적으로 5조에서 6조 정도의, 어, 매출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그 필라델피아, 미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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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글로벌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생물 제품의 도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특히 이제 아쿠도라는 제품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미생물에 대한 인식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인데요 특히 그 미생물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요인으로서 외부의 요인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에 비해서 기술 연구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큰 회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과감한 투자를 하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하각 나라들마다 또 법령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뭐 아쿠도를 미생물 비료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상황에 따라서 미생물 농약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안고 있는 가장 한계 점이 뭐냐면 하 미생물 뭡니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생물입니다 생물 그럼 이 생물을 이런 적은 용기 안에 담아 가지고 유효기간을 유지를 해야 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려다 보면 시중에 2년 3년 동안 유통을 안정적으로 이 생물을 담아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형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어,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 미생물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이 제형 기술이 안정 돼 가지고 미생물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이거 보관을 잘못하거나 하면 또 6개월 정도 지나면 미생물 다 사멸이 돼버리고 물이 그냥 물이에요 물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많이 떨어지겠죠. 아,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미생물에 대한 그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어, 아, 그리고 농민들이 기존에 써오던 화학농약에 비해서는 아직 그 효과가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뭐 미생물 제품들 그러면 화학농약에 뭐 50% 미만 좀 좋은 것들은 뭐 60% 70% 수준인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가격은 비싸고 효과는 떨어지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어, 강한 게 어, 현실입니다. 저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는게 과연 어떤 겁니까? 아, 원래는 이제 식물에 쓰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이제 메치니코프라는 그 박사가 그 노벨상 수상하신 이제 메치니코프 박사가 어, 불가리아의 그 농민들이 그 유산균을 먹고 이제 장수하는 것을 보고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어, 이제 장내 유해균보다는 이제 유익균으로 이제 대체를 하면서 이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인간의 건강을 이제 증진시키는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인간의 장을 식물에 비유한다면 식물의 장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뿌리겠죠. 예, 네, 뿌리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뿌리에 이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유익균을 이제 토양에 주고 이제 유해균을 유익균으로 대체하는. 뭐 그런 개념이 이제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저희 FMC는 이제 어, 원래는 이제 농약 사업 쪽을 이제 주로 해왔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오전 전부터 그 미생물 제재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연구소를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그 연구소에 우수한 균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균주를 어떻게 좀어그 사용을 했을 때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런 기술력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였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그 덴마크에 있는 어 유명한 그 유산균 회사를 어 제휴를 맺었습니다. 어디죠? 덴마크의 크리첸 한센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PD님도 유산균 네, 그 회사에서 많이 드셨잖아요 아, 그... 홈쇼핑에 많이 나오는 회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홈 덴마크 많이 유산균 아니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네, 유명한 회사 예. 그 회사가 이제 기술 제휴를 맺으면서 어,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 유산균 노하우를 저희가 이제 그 식물에 사용하는 어,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어 다른 그 미생물 제제와는 좀 차별화해가면서 효과도 더 뛰어나고 그리고 효과도 오래가게 그리고 또 유산균이 죽지 않고 오랫동안 그 유지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저희가 보유를 하게 된 거죠. 기술력이라는 건 어쨌든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이런 글로벌 회사가 아니면 좀 그런. 어, 투자를 해가면서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때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기간 동안? 저희가 어, 처음에 이제 FMC 그 소개를 드릴 때연 매출이 한 5조에서 6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거기서 한 저희가 7% 정도는 그 기술 개발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 정확한 금액보다는 뭐 말씀을 드리면 뭐한 3천억 정도? 예, 그 정도는 이제 다시 어, 기술 개발을 하는데 쓰고 있으니까, 뭐, 국내에서 뭐, 중소기업이나 뭐, 일반 개인이나 어떤 그, 학계에서 그런 규모의 금액을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 네. 어쨌든, 뭐, 시장에서 요구도가 있어야지 저희가 개발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도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보유한 균주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험을 합니다. 먼저 뭐, 필드에 먼저 시험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많은 시험을 하고 있고, 이 시험은 대부분 이제 저희 유럽에 EIC라는 그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필드로 나가서 직접 저희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실제로 환경에 노출됐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균주를 또 어떻게 제형화하고 상용화할 것이냐, 거기에 개진장이큰 기술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그 EIC라는 센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텐 한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발효를 하고 배양하고 증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균주를 어떻게 시장에 나갔을 때뭐 2년, 3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를 같이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상용화를 하게 됩니다 FMC에서 지금 말하는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그 저희 FMC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일단 뭐잘 아시는 아쿠도가 가장 이제 대표주자가 되겠고요 아쿠도 외에 지금 어 작년에 또두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플랜이라는 제품과 네마 시 s 라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쿠도, 아트플랜, 네마시, 이세개 제품, 우리 아, 프로바이오틱스 삼총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삼총사군요? 네. 아, 농민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쿠도에 대해서는 하도 이제 그, 여러 농민분들이 써보신 반응이라든지, 뭐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해가 많이 가시는데, 아, 그러면 아트플랜은 또 뭐가 다르고, 네마시는 어떻게 다른가. 그게 대해서 좀 많이들 혼돈을 하시고 해가지고, 자, 아쿠도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토양에 젖을 주는 따뜻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자 모유의 모유 애기가 자라면서 모유를 먹고 자란 애하고 분유를 먹고 자란 애하고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아쿠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엄마의 모유를 이제 저희가 상징화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트플랜은 뭐냐면 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유를 먹고 자라는 식물이 초기에 병들이 이제 많이 오는 거죠. 그럼 그 병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하려면 이런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 아트플랜이 해당이 되있고요어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병들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또 작물이 자라다 보면 외부에 통해서 다른 또 병원균이라든지 뭐 벌레라든지 특히 이제 선충 쪽에 문제가 되는 또 그런 작물들이 많죠. 그랬을 때 토양 선충도 예방하고 또 그, 탈충한, 그런 또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아, 제품이, 네마시 S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아쿠도는 이렇게 어릴 때, 모유를 먹입니다. 그죠? 이렇게 모유를 먹고 자르다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병이 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죠. 이게 이제 아트플랜이 해당이 되겠고요. 병이 오기 전 아닙니까? 그렇죠. 병이 오기 전에 하는 게 좋, 좋거나 아니면 병 발생 초기.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사를 맞는 거죠. 예방접종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자라다 보면 우리 아기가 머리가 아프고 막그 열이 나요. 그런 경우에는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또 약을 이렇게 먹게 되죠. 거기에 해당하는 제품이 이제 네마시, 특히 이제 선충. 그런 쪽에 해당하는 게 네마시가 되겠고, 아직은 이제 요 네마시까지 저희가 출시가 됐지만, 뭐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곰팡이병, 뭐 흰가루병이라든지 뭐 잿빛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토양에서 발생하는 또뭐 벌레들. 그리고 이제 또뭐땅 위에서 나오는 공기를 통해서 이제 전염되는 뭐 단접병이라든지 뭐 여러 또 병원균들이 많습니다. 그 크기에 또 치료를 적절하게 할수 있는 예방을 할수 있는 아,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네마시 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EIC라는 연구센터에서 지금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지금 국내에서도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3총사 소개시켜드렸지만 앞으로는 5총사, 뭐 7총사 이렇게 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독수리 오행제도 이제 될 거고요 <웃음> 저희가 알고 있는 아쿠도 하면 루엔스 아, 그렇죠 네. 아쿠도 하면 루엔스를 꼭 따라붙는데 루엔스와 네. 그, 아쿠도 차이가 없니까? 아, 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쿠도 하나만 써도 되는데 왜꼭 루엔스를 같이 써야 됩니까? 어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 어,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미생물 유익균만 넣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유익균들이 잘 자르냐 아니죠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런 유익한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유익균들이 뭔가를 열심히 먹어야겠죠 유익균들의 먹이원이 해당이 되겠죠 이 먹이원이 루엔스라든지 소멘더 이런 이제 제품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 루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산 베이스로 된 AOA라고 하는 특수물질, 소멘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산이라든지, 뭐, 질소, 인산, 칼이라든지 미량 요소라든지, 그런 이제 기능성까지 같이, 비료성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작물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또, 백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유익균들과, 유익균들이 더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영양소들이 같이 들어가면 작물이 어떻게 되겠고,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되겠죠.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가 항상 아쿠도는 가급적이면 루엔스하고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과는데 반응하는 거같요 그렇죠. 실과는데 실과똑요 네네. 아쿠도와 루엔스를 추천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트플랜과 루엔스를 추천할 때도 있고, 아니면 네마시하고 루엔스, 아니면 루엔스 말고 소맨드를 또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작물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저희가 다르게, 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맨드 같은 경우에는 그 AOA라고 하는 성분이 22%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물탭이라는 개념인데요. 특히 액비들 많이 쓰시죠? 막, 몇톤씩 그, 땅에 붓고 하는데 그몇톤을이1리터에다가 응축해 놓은 아주 액기스 중에 액기스. 그런 제품이 이제 소맨드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냐 하면 토양에 염류가 너무 많아서 농사가 안 되는데 토양 개량 목적이라든지 염류 해결 목적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저희가 이제 소맨드를 먼저 그 사용을 한 다음에 아쿠도 루엔서, 뭐 아트폴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12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인들이 아쿠도가 이게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2mm밖에 네. 안 되잖아요? 네네 이게 효과가 있냐 그러는데 효과가 있니까딱 <웃음> 보기에는 20L가 양이 많아 보이고 이게 굉장히 좀더 좋아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사실은 음. 보시면 이 20L하고 저희 100m하고 실제 균주수 그러니까 그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 100m 안에 천억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 미생물이. 미생물이. 예, 천억마리. 네. 근데 여기 어떻게 넣느냐가 기술력인 거죠.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제 2 0터에 그러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느냐. 보통은 이제 천만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면 이 100ml 안에 어, 저희는 10에 11승. 그러니까 1하고 0이 뒤에 11개가 붙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시중에 이제 판매되는 제품들은 보통 10에 7승. 그니까 천만 마리가 되니까 저희가 만 배가 더 많죠. 네. 만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만 배. 배. 자 PPP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은 뭐냐 식물이 있어야겠죠. 식물에 해당하는 플랜트죠 플랜트. 그 다음에 식물한테 이로운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자 식물과 프로바이오틱스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는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할 것인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 어떤 처리 방법으로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세 가지 필를 저희가 따 가지고 플랜트 프로바이오틱스 프로그램. 그래서 일명 PPP. 그래서 저희가 이제 PPP 농법이라고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이 캠페인을 한번 벌여 보자. PPP 캠페인. 그래서 농민분들께서 좀더 이런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를 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더 좋은 농장 농산물을 수확하고 더 좋은 품질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ppp 캠페인이라고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 그 아쿠도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 뭐냐면 2020년 그 크롭 사이언스 포럼이라고 해요. 그 작물과학 포럼인데 이게 영국에서 그주최를 하고 이 작물과학포럼이 뭐냐 하면 피디님 이번에 미나리가 아카데미 지금 후보 몇 군데 올라가 있는지 아시죠? 네자 영화에서는 아카데미 오스카가 가장 권위적인 그 시상식이잖아요 자이 농업 쪽에서 이 작물과학포럼이 농업 아카데미 격입니다 음. 거기에서 어, 저희 아쿠도가 작년에 최우수 바이오 신제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rop Science Forum and a w a r d 2020 Winner Best New Biological Product. 그래서 작년에 저희 그 아쿠도가 상을 받았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배경은 다 뭐냐 하면, 우리 농민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반응들을 많이 주시고, 그 다음 한국에서 농민들 사이에서 아쿠도 아쿠도 그 다음에 아쿠도를 어떻게 사용하니까 어떤 좋은 반응들이 나오더라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자료를 그 포럼에다가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거기 계신 심사위원분들께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쿠도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엄마가 애기한테 저절먹이고 있죠 모이는 그만큼 사람의 뭐 잔병치레라든지 면역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많이 합니다 특히 뭐냐면 모유 속에는 그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올리고당은 사람은 분해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올리고당 자체가 장 속에 들어가면 이게 다 미생물들의 좋은 먹이원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유익한 균들이 더 활성화 돼가지고 사람한테 이 병에도 덜 걸리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아쿠도도 식물한테는 자 모유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일반적으로 식물을 보시면 여기 뭡니까? 이게 NPK 질소 인산칼리, 뭐 마그네슘, 뭐 철, 칼슘, 몰리버덴 이런 이제 땅 속에 농사를 많이 짓던 땅이면 이런 비료 성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 잠물쇠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잠겨 져 있는 거예요. 잠물쇠가 잠겨져 있다는 거는 뭘 얘기하냐하면 땅 속에 비료는 많지만 이 비료들을 지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물쇠를 열쇠를 넣어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야지 여기에 못 쓰는 비료들을 흡수를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아쿠도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아쿠도를 투여했을 때 보시다시피 토양 내에서 이렇게 균주들이 쫙 뿌리에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거의 아마 72시간 만에 거의 사흘 안에 완, 완벽하게 보호망을 아쿠도가 펼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균주가 뿌리 주위에서 근권해서 이런 형태로 아예 완전히 그냥 필름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오필름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이 아예 뿌리를 감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균주로 일단 바이오필름을 필름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미생물들이 유익균들이 효소를 많이 분비를 해내요. 효소. 그럼 그 효소들이 뭐냐하면 염류를 분해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인산을 분해할 수 있는 파이테이즈라는 그런 효소들, 다른 또뭐 질소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을 그런 것들을 분해하다 보면 아까 잠겨 있던 자물쇠가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런 영양분들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제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 미생물들의 활동, 미생물들이 또 대사 물질을 분비를 해내요. 그 대사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아, 이거는 식물 활성 쪽으로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병을 방지하는 살균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때로 따라서는 선충이나 해충을 막을 수 있는 해충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사 물질과 더불어서 또 생장 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해냅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옥신이라든지 뭐 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뿌리가 더잘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대사 물질들에 의해서 기량작용이라든지 면역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땅에 병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식물 스스로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쿠도를 처리했을 때뭐 잘록병이 들어온다든지 아니 병이 훨씬 더 들어온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작용 기작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작물이, 아, 튼튼하고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아트플랜은 뭐냐 하면, 작물이 어릴 때, 어릴 때 간호사가, 자, 여기 주사를 놔주는 거죠.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이오 필름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 아트플랜은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기랑작용 대사물질 분비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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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냐, 토양에서 발생하는 여러 병원균들을 예방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트플랜이 뭐 이렇게 살균제로 등록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대부분은 이런 병 방제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플랜을 이제 토양에 보면 잔록병이라든가, 어, 그리고 시드름병이라든가, 뭐 이런 토양에 많은 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트플레인을 뿌리게 되면 그 균들하고 이제 아트플레인하고 이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균들이 이제 어그 싸움에서 이제 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병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우세한 거죠. 그래서 밀어나게 되면 그 병원균들이 토양에서 이제 세력을 잃게 되고 어 아트플레인에 들어있는 유익한 균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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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마늘 쪽에도 뭐 균액병 쪽에 효과가 아, 좋다고 합니다. 균액병에도 왔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시험을 해봤는데, 균액병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그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탄저병 네. 발생이 아주 심했는데요. 어, 아트플랜을 주기적으로 미리미리 미리 살포하신 분들은 그 탄저병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 줄었다는 그런 말씀도 많고, 특히 또 딸기 같은 경우도 관부 탄저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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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를 가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방해서 막아주는 그런 이제 생화학적인 장벽을 형성을 하고요. 그,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네마시 자체가, 어, 외국에서 시험한 자료라든지 특히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 이 네마시가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쪽의 선축약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시험 자료들을 보면 실제 유충을 죽입니다. 유충을 숙이기 때문에 알이 또 부활을 못하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만큼 선충이 예방도 되고 또살 유충도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어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아까 여기 그 하나의 성분이 바실러스 리케니포미스라고 하는 아쿠도의 성분이 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 생장호르몬 분비라든지 인산염 분해라든지 이런 작용들에 의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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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농민들한테 저희 제품에 대한 좀더 정확한 아까 프로그램이죠 PPP 중에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더 시기적절하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FMC 농법의 적용 사례 사용농가 인터뷰가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다양한 작물별로 시비처방 뿐만 아니라 저희 FMC는 아까 작물보호제 선두기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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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제품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동시에 그 여기 농수산TV 댓글란에다가 1번 정답은, 뭐, 2번 정답은, 3번 정답을 이렇게 아주 그세 개를 동시에 다 써주시는 다섯 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아쿠도 아트플레 네마시 한병과 저희 제품종합정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e go.